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이광학번의 박승준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 높이 계신 주님께라는 찬양으로 특성을 드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떨리고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이렇게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 올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 또 주어져서 또 많은 찬양들을 이렇게 커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높이 계신,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. 하나 둘 하나 둘셋 넷.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. 우리 아빠와 주님을 높이단 거.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아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주는 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맘마와 주님을 높이는 거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맘마와 주님을 높이는 것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느려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맘마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맘마와 주님을 높이는 것 신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 높이 계신 주님께,